아, 지난번에 천만원 치하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네, 기억나죠? 네,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네,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 제가 프레이아 관통 덱한번더 시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아, 오늘의 컨셉은 매우 뚜렷합니다 컨셉이 뚜렷하다는 것은 오늘 조금 어...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그런 컨셉 덱이 아니에요 진짜 뭔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쇼깝 딱관통기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거 미친놈이잖아. 어. 자 우리 릴리아가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관통 릴리아. 거기다가 미엘신 프레이아 관통. 거기다가 암멜 관통. 자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제가 플랜 B, 플랜 C까지 이그자가 잠깐 기다리고 한번 보세요. 예. 자 시작부터 34만 6천에 약간 좀 단단해 보이는 멀리 누나 단단해 이마도 단단해 다 단단해 보이는 거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 보험을 좀 들어놓고 자 관통 관통 어 탄이기 어, 봐봐봐 촉성팍팍 팍. 32만 6천 팍팍 35만 야 괜찮은데 이거 지금 첫더 크덕 10만 야 이거 지금 딴딴한대기다 이거 자, 어, 근데 우리가 이제 맞을 차례는, 야, 임마! 타겟팅 했으면 끝났겠다! 지금 연매 입을 흡혈 다 하고 난리 칠것 같긴 한데, 어머, 뭐고, 삼성, 어머, 아, 잠깐만, 야, 연맬, 어? 아. 자, 일단 우리 누나 퇴근 조금 하고 있고요. 이거 내가 실수했어. 연맬 그냥 목 떨어지게 할수 있었어요. 자, 요렇게 카드를 깔끔하게 싹다 털어보겠습니다. 싹다 털면서, 궁도 하나 만들고, 이성으로 머가리 찍고, 빡! 빡! 와, 잘을수 났다. 자 우리 첫판은 잠깐 이제 봐봐이거 내가 지, 내가 명백히 내 잘못이 나 이정도 셀지 몰랐어 충분히 강능했던것 같고요 어크당 와 자, 자, 조용히 봐봐 잠깐만 이어 봐봐 자, 플랜 B, 플랜 C까지 있다 일단은 그래도 플랜 A가 아직 실패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33만 천에 어 투급 좋단 말이야 요새 아까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핵심 딜한 명을 자를게요 촉, 3 3만 34만. 빡! 빡! 37만. 어, 제외부터 바로 빠졌는데? 야, 요거를, 그러면 요쪽에다가 넣었으면, 어, 야, 이게 피가 거의 아슬아슬할 정도거든. 하, 진짜 릴리아 이전세계 약간만 딜을 쐈어도, 세장 던지면 자크닥 되겠는데. 그로미넌트, 형님, 잠깐만요. 자, 형님, 거기까지 였고요 플랜 A 한 번은 성공해보자. 씹어보세요, 예. 우리 간통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봐봐봐. 여기서 킬 냅니다. 킬 내고, 한번더 때립니다. 아, 될것 같은데? 빡! 빡! 안매랑 보여줘 봐봐. 너의 서러움을 빡! 빡! 아, 아, 이 서러운 새끼. <목소리도> 아니 나는 거기서 설마 1성 2성 킬딸줄 알았다 야, 이 지는 거 아니야? 야 안메라 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너의 서러웠던 그날 오 사람이구나 이게 어 생각이 좀 어. 어, 아니고? 필각 당하겠고요 어... 아니가 필각 아니가? 뭔데? 죽이는 킬이구나 킬러이네 킬이네 죽나? 미칩붙다니까 플랜 B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당황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도 최선은 다해봐야 되겠지? 차자작! 촥! 뭐, 33만원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공6 렐리아! 아. 박6만 어. 생각이 기신 게, 아, 이거 수형 컨텐츠 하시나 본데. 이거 너무 세게 때리게 좀 미안하네. 이런 느낌인가? 아, 안 미안하신가 봐. 어, 어, 어, 어, 어 살았어, 살았어. 미안해서 살시 때리셨네. 그지? 살았어요. 아닙니까? 자오 오, 오, 오.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봐봐 플랜 B 자, 플랜 B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플랜 B로 들어가면어 아까 만났던 분 아니야? 맞네 첫판때 만났던 분어 <웃음> 좋아요 우리 같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딜 비교가 좀 되지 않나 봐봐 자 이게 디버프가 들어갔잖아 디버프 6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개성이 발동이 돼그지 그러면 차크닥차크닥차크닥 차크닥, 차크닥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샷크닥 20만. 자, 두 번째 샷크닥 갑니다. 빡! 빡샷! 빡샷! 27만. 자, 세 번째 우리의 주인공. 레이야 빠바박! 펄스컵 봤나? 28만. 오,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큐 어, 잡고 있으셨나 봅니다. 지금 생각이 좀 길고. 또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우리 주인공을 때리시는데. 아, 주인공 퇴근. 아, 이게 주인공이 맞나 싶긴 하다. 아, 야. 이렇게 할게요. 따버리고요. 따버리고요. 찍어볼게요. 차다리고 나발이고. 그 옆에, 저, 저, 저, 멜리. 저 멜리만 잡으면 돼. 탁! 이게 전체기가 많다, 이거야. 괜찮았죠, 이거? 도발이고 나발이고, 빡! 빡! 착하고. 와, 야! 야, 다이엔 지가 왜 자빠지는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야,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 플랜 비 어때? 계속 가보자 플레이야 어? 또 아까 그분 아닌가? 덱 구성은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오! 야 이거 봐봐 패 엄청 잘 떴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하하 어? <웃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다 죽을걸? 퍽스 복스! 아 관통 리리아가 없지 지금 맞다 관통 덱은 아니에요? 착! 초초초 스킬과 조금 딜은 약간다아까보다 약하다 착! 그래도 비델리까지 땄으면 된거 아니야? 차단은 당했지만 야 플랜 미 어때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광역기 세장 던지기. 일단 이 광역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광역기 세장은 나온다는 거. 어떻게든. 아 그당. 어 우리 형님. 어, 아 이게 예. 일회형이에요. 예. 되게 퇴근을 좀 빨리 하시는 분이셔. 딱 느낌이 약간 누나가 좀큰 사업을 하는 바로 퇴근해 보여. 이제 누나 들어간다. 너희들 잘 알아서 해놔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이제 그런 느낌. 자,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사장님 퇴근하셔도 해근이, 핵은이... 헥, 핵... 예? 해근이, 핵은이...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빡! 빡! 아, 이거 안죽나 이게. 안 매라. 복 슥, 복 슥. 물론, 이제, 지금 광역기만 막 쓰다 보니까 버프가 안 쌓여서 그런 거겠지만. 자, 뭐, 막을 수, 있... 아, 내가 네, 죽일 수 있겠어요? 야, 쟤도 왜 풀피야? <웃음> 아... 씨 아, 아니야 이거? 어. 네 이럴 줄 알고 플랜 C까지 만들어놨어요 플랜 C는 바로바로 바로 이 덱입니다 형 어차피 그냥 얼티민형으로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시나리오가 있어 어?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는 오늘 이 시나리오대로 내가 이겨볼게 봐봐봐 광역기 3장 던지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 또꼬머리 있네. 이거 약간 변수에요, 이거는, 이런 거는. 알겠지? 저 이해하고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자, 차크닥, 차크닥, 지금할까지금 <웃음> 하면 확실히 죽일 것 같은데, 한 명, 그지? 아니야. 야, 오늘 이게 되는가가 중요해, 나한테. 박스박스쿡 자, 22만 천. 자, 굴레, 어, 하나씩 까면서. 퍽스쿡, 22만 천. 크리스크리스 바바박! 콱콱콱! 아닌가? 지금으로 찌를 걸 그랬나? 이거났떤가이거났떤가 툭툭툭툭툭툭 오, 견뎠어요 오. 오. 와 이거 못 깼습니다 이거. 아. 아. 예. 네, 괜찮아요? 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림이 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나오고 있네 봐봐 봤지? 봐봐 어떻게 되냐면 팍크닥 됐지? 팍팍 팍 들어갔지? 그림이 버렷스러워 퍼퍽퍽 했지? 그 다음에 모르겠다. 여기다 찌를게요. 자, 가볼게요. 툭! 툭! 2 2 8점 크레이지. 크로미네스 푹푹푹. 북북북. 푹푹푹. 스카궁. 어? 플랜C였나? B였나? 플랜C. 어? 플랜C 컨셉 알겠지? 얼티미 형님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플랜C. 우리 얼티미 형님이 다 한다. <웃음> 어. 근데 4개짜리시네. 네개짜리 개쩌리는. 4개짜리입니다 우리, 안멜아, 니 진짜, 오늘, 잘하자, 안멜. 어? 어머, 안 쓰셨다. 사람인가봐. 판단이 되게 좋으신데? 진짜 딱한 장이라도 그것만 있으면 내가 뒤집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때릴게요. 저, 어, 저 형님을 때릴게요. 아, 안 돼, 안 돼. 지금 반 죽이고 나서 자시고 할 때가 아니에요. 저 형님. 그래야지, 그래, 이지 그럼 한번 세게 한번 들어오면 다 자빠질 수도 있다, 진짜. 어떻게든 깎아놔야 되고. 자, 안 쓰실 수가 없겠죠. 자, 요걸로 이제 뽑긴 뽑으셨는데, 아, 이렇게 됐다. 어. 플래시는 괜찮지 않냐? 이 정도면. 자, 이번에 우리 안메이크 버프 많거든요. <목소리> 형님 죽이지 마세요. 안메이크 한번 봅시다. <목소리> 형님! 아, 우리 형님도 스택이 많이 쌓였구나. 아 자, 이번에 약간 다르게 써볼게요. 전체기, 전체기 직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뭐 약간 찐스럽게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 아마도, 어? 관통기가 두장 떴는데? 관통기 관통기 관통기 가보자 우리 승패 따 중요치 않아요 자자 주스코옵 21만 복복 22만 자 이번 게좀더셉니다복스 22만 7천 지금을 찌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 형님 설마 형님 잠깐만요 지금 냉압 빠지셔서 혹시 프로미넌스 한번 옵니까 오 개섭됐다 삼성프로미러스다 형님 잠깐만요! 와.. 씨 무슨 힐살기 터지는 줄 알았네 괜찮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다고요? 아직 우리 형님 불꽃 안 빠졌다 들어갑니다 플랜C는 사실 얼티밋 형님 돋고다이였습니다 이건, <웃음> 이건 어떤거? 너... 오케이? 자난 불꽃 안 빠졌고 저쪽 불꽃 빠졌고 그럼 어떻게 되노? 이겼지 아, 오케이 세게 킬셔도 어, 돼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아 잠깐만 그게 아닌가? 잠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요렇게 잡고요 얼티밋 형님은 요렇게 아니다 확실히 킬을딱게요 그렇게 하면 한 장밖에 못쓰니까 우리 얼티밋에 못죽이거든 플래시 이제 이해돼 플래시 얼티빈 형님이 뒷처리하느라 시급하신다. 확실히 하면 킬 따는 게, 어, 물론 내가 보기에 라반 때릴수도킬 땄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이겠다. 우리 라, 어이구, 멋있어, 껍야 우리 라반이 내가, 패를, 패를 똥칠만 안 한다면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이 미친놈이 똥칠할 뻔했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이게 바로, 그스의 플랜, 씽!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웃음> 이런 <이런데요>? 데가 <웃음>